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게임 NFT 메타가 끝나고 다음 돈이 몰릴 메타는 어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부분은 바로 VC들의 세일리스트입니다 돈 넣고 본전 이상을 뽑아야 되는 게 VC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메타는 대부분 큰 규모의 세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젝트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석해서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게임 NFT 메타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황에서 슬슬 다른 카테고리의 코인들이 기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웹 3.0 메타인데요. 웹 3.0이란 컴퓨터가 시멘틱 웹기술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형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기술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네, 문가라서 뭔소인지는잘 모르겠고 좀 쉽게 설명드리면 웹 1.0은 이커머스, e 브라우저 액세스 등 일방적인 웹 환경을 말하고 웹2 0은 SNS,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여기서 웹 3.0은 좀더 발전해서 AI 기반, 탈중앙 데이터 구조, 엣지 컴퓨팅 등의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서 AI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탈중앙 데이터 또한 익숙하실 겁니다. 네, 엣지 컴퓨팅 저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저게 웹 3.0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란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웹 2.0에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중앙화된 컴퓨터에서 스토리지 컴퓨팅을 제공했었는데 기술이 발달하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과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 곳에서 이 일을 다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 컴퓨팅을 분산시켜 이용자 주변의 디바이스나 단말기 자체에서 이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 VR이죠. 어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실시간 도로 정보를 수집해서 경로를 수정하거나 안전장치를 작동시키거나 할때 자동차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가게 되면 이 시간 동안 이미 퇴근 시간 올림픽 때를 갇히거나 뭐 고라니를 치던가 하겠죠. 어, 대신에 이 데이터를 차량 자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먼 미래에 나올 법한 공상과학 이야기 같은데 어, 사실 우리는 이미 웹 3.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모바일 데이터인 5G 인데요 이 기술 또한 이 엣지 컴퓨팅 개념의 하나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과거 4G LTE죠 어, 이 경우 엄청 큰 대형 셀룰러 안테나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5G는 건물이나 전신주에 쉽게 부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안테나를 세분화해서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빠르고 많은 정보를 나눠서 처리를 할수 있게 한게 5G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기술을 통해 IoT 기기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지난 시간 다뤘던 컨텐츠가 떠오를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말한 메타버스 세계도 결국은 현실과 가상세계 그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연결이 핵심이었잖아요 이게 결국 초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열풍 또한 웹 3.0의 작은 범주라고 할수 있겠죠 그 안에서 게임과 NFT를 활용한 컨텐츠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게임, NFT, 메타버스의 다음 메타가 웹 3.0이 아니라 이미 웹 3.0의 큰 흐름은 시작됐고 그 안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인 지금의 메타버스의 메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코인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그 다음은 뭐냐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위에서 본 엣지 컴퓨팅이 만능은 아닌 게 당연히 장단이 있겠죠 분산된 스팟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하던 일을 대신 하다 보니까 그와 동등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겠죠 또한 중간에서 데이터 경중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엣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게 나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미스 또는 데이터 유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엣지 컴퓨팅, 보안, 판단, 데이터 이네가지 키워드에 대한 솔루션이 앞으로의 메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엣지 컴퓨팅이란 용어는 생소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사실 익숙하실 겁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 정신 그 자체니까요. 노드들은 각자의 해시 파워를 사용해 블록들을 생성하고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 중에서 엣지 컴퓨팅의 개념을 콕 집어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운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 골렘이나 앵커가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기술 초기였기 때문에 뭐 보안이나 각종 기술적 문제로 실용화에는 한계가 있었죠. 다만 아직 프로젝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 기술적인 한계가 앞으로 극복이 된다고 하면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관리 이슈의 말로 앞으로 만들어진 메타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엣지 컴퓨팅 모델이 정상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선 엣지 컴퓨팅 역할을 하는 개별 디바이스에도 중앙화 시설에 준하는 어, 그런 보안 수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과 각종 메인넷의 데 서비스 발달로 오라클, 레이어2, 멀티체인과 같은 오프체인 환경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보안솔루션은 점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설명하기 너무 좀 복잡하고 길어서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 프로젝트로는 얼마 전에 업비트에 상장을 해서 큰 폭으로 오르내린 뉴사이퍼 이외에도 마스크 네트워크 파일코인 등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은 디바이스에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처리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웹 3.0의 키포인트이기도 한 AI죠 AI는 이미 우리 일상 영역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만들기 위해선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필요하고 이 기계학습을 위해선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머신러닝에 쓰이려면 광대한 양과 범위 그리고 그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작업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블링은 아직 대부분 인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영역이죠 네, 여러분들도 거래소 로그인이나 각종 사이트에서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리캡차 요구를 해 보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가다가 구글의 고서 번역이나 자율지행 데이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블링 노가다의 블록체인 인센티브 구조가 활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로의 바이트 브릿지 코인리스트에서 최근에 세일을 진행했던 휴먼 프로토콜 브레인 트러스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사례처럼 부업으로 벌수 있는 수입이 본 수입을 능가한다면 자연스럽게 트래픽은 몰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관련 프로젝트들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데이터 분야입니다 분산 컴퓨팅과 마찬가지로 분산 데이터 스토리지는 코인 시장에 등장한지 꽤 오래된 모델이죠 뭐 다들 아시는 스토리지, 시아코인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디벨롭된 데이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어, 샤딩 이 부분과 맞물려서 구색을 좀더 갖출 것 같은데 어, 아직은 뭐 초창기 단계니까 이 부분은 윤곽이 잡히는 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후 만들어진 메타 그리고 웹 3.0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웹 3.0이었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 카테고리 중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파볼만한 분야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